신내산에서 이스라엘 민족은 아주 높은 산 밑에 이르게 되었단다. 신내산이라고 불리는 곳이었어. 하나님께서 보내신 구름 기둥이 이산 옆에 가만히 멈췄지. 그 뜻은 이스라엘 민족이 이곳에 잠시 머물러도 된다는 뜻이야. 사람들은 짐을 풀고 천막을 세웠어. 아이들은 이곳저곳으로 뛰어다니며 놀았지. 앞으로 얼마 동안은 여행에 지친 몸을 쉴수 있을 거야. 하나님께서는 모세와 이야기를 나누셨어. 모세야, 이스라엘 민족에게 전할 말이 있다. 너희는 모두 한 가족이다. 너희는 모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후손이기 때문이다. 야곱에게는 다른 이름이 하나 더 있는데 바로 이스라엘이다. 그래서 너희를 이스라엘 민족이라고 부른다. 나는 지금까지 너희를 잘 돌보아 주었다. 너희를 이집트에서 데리고 나온 것은 바로 나다. 나쁜 파라오로부터 너희를 풀어주고 자유를 준 것은 바로 나다. 나는 너희를 위해 하늘에서 먹을 것을 내려주었고 바위에서 물이 나오게 했다. 나는 너희를 정말 사랑하고 앞으로도 지켜줄 것이다. 너희가 내 말을 잘 들으면 나의 보호를 받게 될 것이다.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께서 자기들을 정말 많이 사랑하신다는 것이 아주 기뻤지. 그래서 입을 모아 대답했어. 우리는 앞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이든 지키겠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정말로 그렇게 할수 있을까? 하나님의 말씀을 다 지킬 수 있을까? 얼마 전 먹을 음식과 마실 물이 없어지자마자 불평을 늘어났던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잖아. 그때는 하나님께서 자기들을 늘 지켜주신다는 사실을 까마득하게 잊은 것 같았지.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을까? 하나님께서 계속 말씀하셨단다. 이스라엘 민족이 앞으로 해야 할 일을 일러주겠다. 모든 사람은 먼저 옷을 깨끗이 빨아입도록 해라. 그리고 이산 주위에 기둥을 세우고 산을 돌아가며 굵은 밧줄을 두르도록 해라. 모세를 제외한 다른 어떤 사람도 산 위로 올라와서는 안 된다는 뜻으로 밧줄을 둘러라. 3일 후 모든 준비가 끝나면 내가 직접 산 위로 내려오겠다.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에게 말하겠다.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은 옷을 깨끗이 빨아입었단다. 모세는 어른 남자 몇 명과 산 주위에 굵은 밧줄을 둘렀어. 중간중간에 기둥을 세우고 밧줄을 단단히 고정하면서 말이야. 누구든지 밧줄이 들려있는 것을 보면 더는 앞으로 갈수 없다는 것을 알겠지. 3일째가 되자 모든 준비가 끝났단다. 사람들은 깨끗한 옷을 입고 경건하게 산 밑에서 기다리고 있었지. 자,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까?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실까? 그때 아주 시커먼 구름이 나타나더니 산 위에 들이오는 것이 아니겠니? 그리고 천둥과 번개가 쳤어.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시작하셨지. 나는 너희를 이집트에서 구해낸 하나님이다. 너희는 오직 나만 사랑해야 한다. 너희는 어떤 모양이라도 본을 떠서 신으로 섬기면 안 된다. 너희가 만든 우상의 모양 앞에 기도하거나 절을 하면 안 된다. 내 이름을 함부로 사용하지 말아라. 자녀는 부모님의 말씀을 잘 들어라. 부모님께 버릇 없이 불면 안 된다. 다른 사람을 죽이면 안 된다. 거짓말을 하거나 도작질을 하면 안 된다. 다른 사람을 샘내거나 질투하는 것도 안 된다. 하나님께서는 다른 것들도 말씀해 주셨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것을 우리는 십계명 또는 하나님께서 주신 열가지계명이라고 말한단다. 그후 비가 더 세차게 내리고 천둥과 번개가 쳤단다. 그 바람에 온 산이 흔들렸지. 사람들은 겁이 나서 모세에게 말했어. 당신이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을 설명해 주시오. 우리는 하나님이 정말 무섭습니다. 이제는 하나님 말씀을 들으며 이곳에 있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겁이 나지 않았어. 오히려 하나님께서 자기와 함께 이야기하고 싶어 하신다는 것이 좋았어. 모세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책에 기록했단다. 그리고 그것을 이스라엘 민족 앞에서 읽어주었지. 사람들은 한번더 입을 모아 말했단다.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과연 방금한 말대로 할수 있을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계속 말씀하셨어. 신의 산으로 올라오느라. 내가 있는 곳으로 오너라 내가 큰 돌판 두 개에 십계명을 새겨 놓았다. 이 돌판 두 개를 산 아래로 가지고 내려가 잘 보관하도록 해라. 그리고 너에게 해줄 말이 더 있다. 모세는 산으로 올라갔어. 자기 부하 여우수와도 데리고 갔어. 하나님께서 여우수와는 데리고 와도 된다고 하셨거든. 하지만 산 꼭대기까지 올라가는 마지막 부분은 모세 혼자 올라갔지. 모세가 산 꼭대기에 이르렀을 때 하나님께서는 10개명이 새겨진 넓적한 돌판 두개를 주셨어. 그 후에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다른 말씀을 더하셨단다. 나는 너희 이스라엘 민족과 가까이 있고 싶다. 너희는 나를 위해 멋진 천막을 세우도록 해라. 그 천막은 내가 머무는 곳이다. 그 천막을 만드는 법은 내가 설명해 주겠다.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아주 침착하게 잘 들었단다. 40일 동안 산 꼭대기에 머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지. 마침내 모세가 산을 내려왔어. 넓적한 돌판 두 개를 안고서 모세는 먼저 여우수아가 있는 곳으로 갔단다. 여우수아는 그동안 모세를 기다리고 있었지. 두 사람은 함께 산에서 내려왔어. 그런데 그동안 산 아래에서는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아니? 모세와 여우수아가 산 위에 있던 그긴 시간 동안 이스라엘 사람들은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